지구 용사 김한펜 어디갔어? 넌 어디있니? 나 지금 크리퍼 밑에 있는데? 아 진짜로? 잠깐만 나 어, 여기있어 무슨 용기니? 무슨 나는... 가짜는 용기니 그게? 난 전설이 될 용사잖아 아 이게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바로 크리퍼 타이탄이야 음... 그러니까 얘를 죽여야 돼 우리가 그래서 내가 얘를 깨우는 법을 좀 찾아봤거든? 저거 왜 깨워? 아니 이게 해치우려면은 어차피 일어나 얘가, 깨 음, 너는 지구 용사가 아니라 너는 검색 용사야 너는 가짜 용사라고 내가 진짜 용사야 난 이런 거 검색 안해 <웃음> 그러면 어떻게 깨우는지 한번 해치워보세요 지금 나 지켜만 볼게 이렇게 진짜 용사님 한번 지켜봐야겠다 나 진짜 쏜다, 이마에 해봐? 터진다 어? 터트린다 어? 어 이제 죽어. 아니. 죽었다. 꼼짝도 아니 넌 이제 죽었다. 뭘 죽어. 넌 이제 영원한 이제 크리퍼 타이탄의 저주에 갇여 아. 가지고 이제 저주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야. 저주 그 너가 하는 거 같은데? <웃음> <웃음> 방법을 지금부터 말을 해 줄게. 우리가 어, 지금 뭔데? 진짜 센 무기를 만들어야 돼. 다이아 이런 검보다 하르카디움 소드 막 이런 검이 있어. 오우, 완전 생 타르타르 소드. 어? 타르타르 소드? 그건 소스고. 그거는 너가 이제 고래 잡을 때. <웃음> 아예 그. 그러... 잠시만, 잠시만. PTSD는 건들면 안 되지. 응. 음, 엄마가 그때 냉카스 <웃음> 먹으러 가자고 에이. 했을 때 그때 맛봤던 어. 그 소스. 그때. 참 거대한 놈을 잡았다. 아 근데 하르카디움을 얻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음. 제일 쉬운 방법은 음. 엔더월드에 가는 거야. 엥? 그게 제일 쉽다고? 어. 그럼 방법이 여러 개야? 그냥 지하에서 찾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다이아보다도 어. 희귀하고 아. 근데 엔더월드에 가면 그냥 지상에 어. 철 있는 만큼많 대. 아, 진짜? 어, 어, 어. 그 엔더월드 가야 되나? 아니, 가야 그거 돼요. 가는 게 빡세잖아.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하하... 아하... 용사 안될거야? 가짜 용사야 너? 검색 용사야? <웃음> 아니지, 나는 찐 용사야 근데 내가 용사긴 용사인데 음. 마크는 잘 못해서 이게 엔더월드를 가려면 지옥을 음. 가야되나? 어! 지옥을 들렀다 갈거야 그럼 후교석을 또 캐야되고 그럼 또 지하 들어가야겠네 내 생각에는 이 친구가 어. 보는 입 밑에다가 우리 집을 어. 짓는게 나을거 같아 아니면 이거 어때? 제가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짓기. 언덕 위에? 어, 이런 언덕 위. 요런 데 언덕 오. 위에. 딱 지어서 아닌가? 근데 굴 찾아야 되나? 굴 찾아서 좀 아. 파밍 식량. 뭔가 방법 생각났어. 뭐. 집을 두 개를 짓자. 내 집, 너집 따로. 우리 또 용산이니까. 개인 어? 물품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오랜만에 한팬이집 짓는 실력 좀 보나? 오케이. 나도 어떻게나 모였을까? 그럼 용산은 어떻게 야지 나는 여기 절벽집 지어버려 뭔가 한 팬이가 좀 탐날 만한 아이템 같은거나 도구 갑옷 뭐 이런거 없나? 만약에 우리가 대결을 해서 댓글 수가 더 많으면 내가 이겨 그 다음에 좋아요 수가 더 많으면 너가 이겨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템을 하나 거는 거지 뭔가 음. 그 조금 더 좋은 상황에서 깰수 있게끔 그러면은 무기는 좀 그렇고 약간 센 갑옷 그 하르카디움 갑옷을 하나 그냥 샘플로 꺼내볼까요? 한번? 아 좋아요 이거네 야 이거 엄청 세 이것도 최대 체력 8만이나 보태줘 아 진짜? 미쳤는데요? 한번만 걸쳐만 보면 안 돼? 걸쳐만 보려고요? 어떻게 보이는지 디자인만 어때? 야 너가 입으니까 뭉한 우... 소리가 들렸어. 오? 나 지금 계속 나. 근데 얼굴 각도나 이런 건좀 나아진 게 있어. 비싼 옷이잖아. 줘봐. 보자 보자 볼까? 지금 지금. 음안 어울려. 이 각도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줘봐. 입어보기. 니 니게 얼마나 어울린지 보자. <웃음> 어때? 우와, 소리 나지? 뭉하면서 부... 체력 차는 거 봐요 그 여러분 거? 아래. 대박이다. 이게 팔만이라는 체력이 비현실적이니까 이렇게 보이는구나. 음. 와, 거뭐 델몬트 포도소스 피신데? <웃음> 보기 좋지가 않구나 이게. 아, 근데 진짜 만. 오, 어, 뭐야? 갑자기 너에다 불이 붙지? 아니, 저기 용암, 용암. 너 지금 불 타는데 피안 까진다. 근데 안 아파. 뭐야? 이거 봐. 흔들리는데 알아봐. 이게 데미지 안 들어오네. 아예. 와, 엔더월드 꼭 가자. 진짜. 지금 이거 저항 사야사 저항이 사나부터 근데 힘도 줘. 이거 입는 것만으로. 이거 태워버려라, 지금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없애고. 어, 근데 이거 너무 OP인데? 이거를... 오, 튕겨 나온 거 아니야, 방금? 한거 맞아? <웃음> 타는 타는 효과. 일단은 그럼 정한 거니까 그렇게 할게요. 네. 좋아요가 더 많으면 한편이 승리. 오케이. 댓글이 더 많으면 내가 승리. 아, 오케이, 오케이. 저는 다 지었습니다. 벌써? 네. 전 디자인으로 송부 보려고요. 검집. 농사니까. 검이지. 돌검이잖아. 중간에 잘렸어? 반검, 반검. 기본기를 익힐 때 쓰는. 그냥 이렇게 되면은 좋아요 안 찍히지. <웃음> 댓글만 달리지, 이렇게 되면은. 음... 그따으로 만들지마? <웃음> 아 그면 러 이게 지금 너 눈에는 뭔가 좀 커? 나? 나? 내 눈에는 큰데? 아 그래? 아 그래서 아까 그 거대한 고래를 잡았다 그랬구나 어? 아 잠시만 <웃음> 다음 영상은 수익 안 나오겠다 <웃음> <웃음> <웃음> 천장에다가 태풍만 설치하면 끝 오케이 음, 이렇게 자. 자, 간단하게 지었는데 이제 한편인의 집 한번 가볼게요. 말 그대로 검집. 검집. 검을 꽂아놓는 검집. 아 어, 방이 있네? 방 있죠 위로 올라가면. 무숫자야? 뭐 탁트 탁트? 아무 <웃음> <뭔> 소리야? <웃음> 아니 탁 트이고 풍경 다 보이고 배고프면 뭐 바로 카페 가가지고 닭 잡아먹으면 되고 이게 용사 어딨어, 아니에요? 여기, 여기 카페가 <웃음> 어딨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 아래쪽 보시면 약간 울타리로 이렇게 딱 삼면이 통유리 그래서 지금 어 이렇게 계단형으로 이렇게 집이 올라가죠? 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있어요 이런식으로 어? 음. 이거 내가 약간 이거 예비군 가잖아 음. 그러면 대기 장소가 있거든? <웃음> 여기서 걸터 앉아가지고 아 그리고 바...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 추운 날 생강차 주고 근데 흑요석이 좀 웬만큼 많아서 다이아 발견하면 바로 그냥 지옥은 가능할 듯 오케이 흑요석 몇개 캐야 되나? 지금? 흑요석 지금 3개만 캐면 지옥 가능 오케이 근데 만들어 보러도 되지 않나? 나 양동이 있긴 한데 어? 나도 양동이 하나 있어 어? 그러면 용암 물 하나 딱 떠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진짜로 용암 하나만 더 있으면은 바로 가능한데? 용암이 있을만한 데가... 어 있다! 찾았어! 어? 있다고? 어! 멋있어. 오케이, okay, 됐다. 자, 이렇게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한편아, 여기다가 용암 하나 해봐. 이 지옥문이라는 건 말이죠. <웃음> 이런 식으로 문을 만든 다음에 말이죠. 아, 이렇게. 아, 왜 이렇게 볼을 꼬집어버리고 싶지? <웃음> 이런식으로 해 주시면 되는데 말이죠? 네. 진짜 <웃음> 오! 개게됐다 예스! 야 벌써 지옥 좀 빠르다잉? 게다가 지옥 가면 은 레벨업 엄청 빨리 될걸? 아 근데 진짜 생 지옥 진짜 오랜만이다 생 지옥 원래 지옥에 저렇게 레드스톤 덩어리가 있었나? 그니까 우리, 원래 여기는 유적이 없겠지? 1.7.10 그리고 블레이즈가 그냥 저렇게 있네? <웃음> 진짜 생으로 있네 <웃음> 어? 이거 뭐야? 뿡소리 어? 뭐야? 우소리야리 우리, 리 우리, 우왜우왜왜왜 우리, 우리, 리리 쟤 누구예요 아이수. 근데? 쟤 노란 애 누구예요 여러분? 어? 원래? 여기 있는 우릴 봤단 말이야? 근데 쟤 뭐냐? 어 저거 좀비류인가봐 새끼도 있는 거 보니까 아... <웃음> 그리고 인식 범위가 되게 넓어 저 으르렁거리네? <웃음> 아! 아 <웃음> 제발 <웃음> <웃음> 뛰어서 올라와 일단 뛰어서 야 뭐야 뭐야 날라다녀? 어 아니다 아! 야, 계속 막 때려 아 잠깐만 뒤내 뒤에, 뒤에 뭐 있었나봐 아 옆에, 옆에 있어 야 나도 내려와 나도 내려와졌어 몰라 야 그냥 연속으로 때려 다 죽여 오케이 다 죽여 다 죽여 몰라 몰라 몰라 <웃음> 야 위더 3750 뭐야 위더 3750 뭐야 너야? 아니야 얘 아니야 이더가 어디 무슨 보스요? 그 무슨 보스냐 이거? 들로와어허 어호. 어허? 아, 잠깐만, 쟤인가? 쟤도 위더 아니야. 오케이, 나이스. 뭔 소리야 이거? 어, 야 진짜 위더 있나봐. 그니까. 야 이거 진짜 이게 위더가 위더가 진짜 쏘는 소리잖아요 이거 여러분. 맞지? 보스들이 다 터트린 소리 내더라고. 저기네 이 건너에 있다 어, 바로 어, 넘어있나 보다 오늘은 저거다 오 위더가 하나 더떴 떠... 어? 맞나 이게 지금? 사실 게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검색해본 결과 이 모드의 살벌한 점은 저렇게 보스가 태어났을 때 없어지지 않는 음. 거리가 멀다고 안 없어진대 와두 마리 미쳤다 어, <웃음> 얘를 왜 이렇게 미쳐가지고 달려들어 <웃음> 어 왜이래 이병넘먼데 그치? 음. 어? 형 피그인 곳 캐면은 어. 광석이 나와 피그 광석 어? 피그 아이언 어 가스트 타이탄! 어? 미쳤다 야이 방향에 다 있어 지금 아이씨 자 여기로 가면 뭐 있어 그래서? 아뭐 어, 이거 뭐야? 왜왜왜왜나 나도 나도 블레이즈 뭐... 로열리스트는 뭐야? 야 뭐야 방금? 그냥 블레이즈처럼 생겼는데? 야 그냥 죽어? 여기 오면 그냥 죽어! 음... 야 지옥 가면 음... 그냥 죽는데?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웃음> 저 문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근데 그거 근데 알아? 게임 모드 해서 들어가서 죽는다 해볼래? 응? 내 해볼게. 마이고 대참사인데? 보여드릴게요. 어안 죽나? 오야 저기 있다. 야 구경만 할래? 우와 야 구경만 하자. 구경만 하자. 아, 우와. 짜끄더. 아, 야이 압도감. 근데 천장 위에 있는 거야 이거? 우와. 벽에 끼어 있는. 아니야 이거 다리야. 우와. 이거 뚫어볼까? 뚫어. 우와! 우와! 우와. 미친! 우와. 안 보여. 우와. 야 우리 이거 잡을 수 있어? 나중에 어떻게 되면? 나, 나 답이 안보이는데? 아니 지구용사 김춘식은 이걸 잡았어? <웃음> 어떻게 잡은거야? <웃음> 위더는 잠깐 찾을수도 있... 아 여기있네 진짜 위더가 태어나네 어. 아... 자 여기서 내가 깻모를 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오케이 시...작! 팔았다! <웃음> 팔았다! <웃음> 아니 공격 범위가 뭐야? 야 이거 꼼수 부리면 안 되나 봐. 어... 이거 힘들어도 오버월드에서 하르카디움 다 만들어서 떠나야 되나 봐. 아, 직접 해서 땅 밑에 들어가서 어, 오버월드에서 해결하라 아, 이거지. 지금. 어. 어, 어. 힐렀네. 근데 지금 가까이 가니까 불 붙어 버리는데 그 화염 데미지도 막 하트가 6개, 7개씩 들어와 버리잖아요, 지금. 근데 아까 하르카디움 입었을 때 어땠어? 불 데미지 안 달아 버리잖아. 어 그러네 아 이게 확실히 디자인이 돼있네어 이거 어쨌든 하르카디움만 구하면 이거 컨텐츠 굉장히 웅장해지겠는데? 음 이거 영화 되겠어 영화 어 좋습니다 근데 한명 더 필요하긴 할것 같아 <웃음> 이거 멤버 다 있어도 힘들긴 하겠는데 <웃음> 어 멤버 다 있어도 힘들 판인데 이거 멤버 다는 같이 못하거든요 그니까 러어 약간 여러분들 좋아요로 활력을또 보여주시면 은또 한명 추가해오던지 공수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